제 먹어. <래들 affiliated> 아이고. 에프라 새로운 맛이야. 응 okay. 새로운, yeah. 맛이야. Uh -oh. 새로운 맛이야. 새로운 맛이야? <eza> 음... <목이> それで지お <웃음> <웃음> <웃음> 즉 폭행죄는 최근 10년간 기술율이 0.3% 폭행이 일어나서 당일 제에이 있는지 없는지 투표 시이뚫습니다 이라는 투표를 단한 장도 서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네. 개표할 수가 음... 없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투표 당에 투표소가모 다들 뒤집히